자 이번 강의에서는 어 제가 c 솔리데이션즉 횡보를 할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횡보는 일단 왜 일어나는지 어,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횡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밑으로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어요 자 우선 우리가 이런 이 움직임을 다루기 앞서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이 박스권이 있죠? 이 박스권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이 마켓은 이 마켓은 도대체 누가 움직이는 건지, 세력, 그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세력은 누군지, 그쵸? 그걸 우선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포렉스 마켓 같은 경우에는 JP몰건이 9.81% 도이치뱅크가 8 4 1 시티뱅크가 7.86% XTX 마켓이 7.22% 그 다음에 UBS가 6.63%입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은 약 40%가 됩니다 지금 다섯 개의 그룹이 다 합쳐서 포렉스 시장의 이 외환거래 시장의 40%를 차지합니다 를 자, 여기 10개의 그룹들이 있어요. 자, 추가 5개를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이 횡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자, 우선 가격이 올라갈 때는 바이어가 셀러보다 많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셀러가 바이어보다 많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히 여기셔야 하는 것은, 이것은 바이어의 숫자, 셀러의 숫자, 셀러의 숫자, 바이어 숫자. 이것이 아니라 볼륨입니다, 볼륨. 얼마만의 볼륨을 가지고 한 그룹이든, 한 사람이든, 한 그룹이든, 두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두 그룹이든 상관없이 그한 그룹이 얼마만의, 얼마만큼의 볼륨을 가지고 있느냐. 총 볼륨이 얼마나 되느냐. 셀러의 볼륨이 얼마나 되느냐. 바이어의 볼륨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 가격의 움직임이 결정이 납니다. 바이어가 많아서, 바이어가 셀러보다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고, 셀러보다 바이어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면 그 중간은 우리가 영어로는 이퀄리브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이퀄리브리움. 이퀄리브리움. 자, 이것은 바이어와 셀러가 힘이 동일할 때, 거의 동일할 때, 이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이퀄리브림이 깨져서, 그쵸? 이퀄리브림이 깨져서, 한쪽으로 볼륨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쵸? 셀러 쪽으로 쏠리면은 가격이 밑으로 나오겠고, 바이어 쪽으로 쏠리면은 가격이 위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쓸데없이 위아래, 특히 이 구간이 짧을 때, 박스권의 레지신스 박스권의 서포트까지의 이 구간이, 거리가, 거리가 짧을 때에는 특히, 이 공간 안에서 쓸데없이 거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유튜브 검색하면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브레이크아웃 거래입니다. 브레이크아웃. 돌파 거래라고도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 불리는 것 같아요. 어, 자, 돌파를 할때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자, 65%가 10개의 그룹에 의해서 컨트롤이 된다면은 모든 65%가 한쪽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모든 방향으로 어, 가기에는, 동시에 한 번에 다 같이 가기에는 충분히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가격이 돌파를 준 다음에 한번더 돌아옵니다, 더 좋은 가격으로 자, 10개의 그룹들이 가장 최고의 가격에서 진입을 하죠, 그렇죠? 가장 최고의 가격에서 그렇죠 진입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번에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큰 은행들도 왜냐면은 매수를 하면은 반대로 매도를 할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필요하고 매도 계약을 가져가려면 은 반대로 매수 계약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데 한 번에 모든 거래를 이 최상의 가격에 가져가기에는 이 10개의 그룹 65%의 거래 규모 사이즈가 너무나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아웃이 나오고 한번더그 다음으로 진입하기 좋은 가격 그 다음으로 진입하기 좋은 가격으로 가격이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브레이크아웃을 캐치하지 못했번라면두 번째로, 두 번째로 좋은 가격에서 진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차트에서는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흔히 움직이는 거예요. 더블 바탐과 더블 탑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자, 레지센스 있고요. 더블 탑 부터. 자, 여기서 이제 슬슬 뭐 중립 캔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돌기 시작하죠. 이퀄리브리움이 완성되고 한쪽으로 쏠렸을 때그 이유는 여기서 볼륨이 셀러쪽으로 많이 치우려졌기 때문에 거래 진입이 여기서 이제 큰 은행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가격이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엔트리를 위한 가격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더 이런 식으로 엔트리를 가져가고 가격이 또 움직이는 거죠 자 근데 보면은 더블탑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보면은 가끔은 이런 식으로 윅이더 왼쪽에 탑보다 더 높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윅보다도 캔들 클로즈가 여기까지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것을 페이크 하우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정석으로 나오면은 리테일 트레이더가 이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이런 인터뱅크들은 언제든지 한 종목의 리테일 트레이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신 차트가 키위달러인데 키위달러에서 현재 이 가격에서 롱 포지션이 몇 퍼센트고 숏 포지션이 몇 퍼센트인지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가격에 어떠한 오더들이 가장 많이 있는지 이거를 또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종종 이러한 페이크아웃 같은 움직임이 팍 위로 뜨고 그 다음에 가격에 이제 그 다음에 거래를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곳에 롱 포지션도 많을 거고 그렇죠? 레지센스 위에니까. 그리고 또한 흔히 말하는 사노스가 여기에 가겠죠? 여기 있겠죠? 쇼스 가져가면. 특히, 인터뱅크들은 이런 포지션을 언제든지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나만 잡으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쫙 빠지는구만. 나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리테일 트레이더의 사타무스가 여기에 있고, 바이스탑이나, 이러한, 어, 거래가, 거래 오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더가. 그렇기 때문에, 페이크아웃 같은 것이 생깁니다. 자, 반대로, 이제, 더블바텀 똑같이, 여기서 최고의 가격을 가지고, 매수로 가격을 올리고 두 번째 포지션을 잡기 위해 가격을 한번더 내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가격이 한번또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이런 위치까지 그 다음에 피부나치를 그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61.8% 2618 2618 거래가 이래서 상당히 확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블탑 뿐만이 아니라 더블바텀 뿐만이 아니라 트리플 바텀이 나올 수가 있고. 그쵸? 그렇죠? 볼륨이 없으면은 거래를 치고, 거래를 이제 가격을 치고 올라가기 위한 볼륨이 없으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심지어 네 번, 다섯 번까지도 거래를, 이제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인터뱅크입니다. 자, 실제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정도 레벨이 키위달러, NGDUSD, 한 시간 서포트 레벨이 되겠는데요. 어, 이제 보시면은 가격이 이제 여기서 서포트를 터치를 하고, 이제 이 부분에, 그쵸? 이 부분에 매수 계약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서포트에서. 그러니까 강한 불캔들을 주면서 가격이 치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이드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쵸? 치고 올라가는 듯 하더니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보여주죠. 아, 이제 올라가, 올라가네요, 이제. 자, 올라가다가 다시 쭉 빠지죠? 쭉 빠집니다. 계속해서. 왜냐면은한 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한번 진입했고 두 번째 진입했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오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 오더가 아직 많지가 않으니까 가격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면은 깨진듯 하더니 말씀드렸죠? 흔히 여기서 이런, 레벨, 이런 레벨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스탑로스는 그왼쪽의 서포트 밑에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걸쳐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캔들 쭉, 이렇게 베어캔들 쭉 내려와서, 스탑로스 다 흡수해버리고, 그쵸? 오더를 다 흡수해버리고, 볼륨이 더 생기니까,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강하게 치고 올니다 자, 이러한 컨셉들을, 가격이 왜 이러한 레벨들에서 움직이는지, 어, 컨셉들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 뭐, 서포트뿐만이 아니라, 레지센스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아. 보시면은, 이런 레벨이 레지센스가 됐지만은, 보시면은, 여기 잠깐 삐져나왔다가, 안으로 들어오고, 레지센스 계속 유지해주면서, 그쵸? 셀링 오더가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이 콘솔리데이션 자체가 횡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밑으로 터지는 그한 방향으로 터졌을 때 터지는 힘이 그만큼 강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횡보 구간이잖아요, 그렇 횡보 구간이고 계속해서 이거를 가져오면은 나중에 이 구역에 다시 진입을 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죠? 똑같이 왜 이런 레벨에서 진입을 하지 못한 오더들이 많으니까. 여기 왔을 때 똑같이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분석을 할 때는 최대한 서포트와 레지센스를 잘 그리실 줄 알아야 해요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지금 잠깐 때리자면은 이 기본을 가장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서포트, 레지센스 잘 그려주시고 왜 가격이 더블 바탐, 트리플 바탐, 그리고 뭐콘솔리데이션횡보 그렇죠?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이런 개념들을 잘 아시고 계셔야 나중에 어,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그렇죠 거래를 하실 때 조금 더 현명하게 어, 거래를 하실 수 있으면서 승률을 올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도 좀 좋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고맙습니다